여러분 스마트폰 무선 마이크는 유튜브 촬영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많이 촬영하시죠?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놀이공원 갔을 때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촬영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한번 꺼내서 재생시켜 보세요 동영상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지만 화면에서 들리는 것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와 주변 소음이에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 아이들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담긴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촬영했던 가족 동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영상을 후대에 남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용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역대 최고 가성비 무선 마이크입니다 4만원짜리 마이크인데요 20만원짜리 마이크보다 성능이 좋고요 40만원짜리 마이크와 비교했을 때 아, 어떤게 더 좋은지 잘 모르겠는 정도예요이 정도면 엄청난 가성비 아닌가요? 그래도 저희 MD용 고객들은 배터리나 캠핑용품에만 관심 있지 이런 무선 마이크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드러나도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제품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사고는 이미 쳐버렸습니다. 몇칠 전에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마이크가 입고되었어요. 이 회사가 좀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적은 양으로는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쳤고요. 많이 안 팔릴 거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팔아서 큰돈버는게 목표가 아니라 저희 상품군도 늘리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피파인 M6 무선 마이크 2.4기가 무선 주파수 16비트 48kHz 샘플링 레이트 사실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음질이 좋아야죠 휴대폰 C타입 단자에꽂는 스위치가 편해 보였고요. 가격이 착해서 샘플을 구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그리고 저도 잘 몰랐지만요. 이피파인이라는 브랜드는 마이크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네이버에서 피파인을 검색해 보세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가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데 무선 마이크입니다. 무선 마이크 정말 많이 써봤는데요 10만원짜리든 20만원짜리든 그 녹음음질도 안 좋고요 잡음이 심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 마이크를 만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녹음도 잘 돼요 로데 무선 마이크는 유튜브 촬영을 하는 분들이나 전문 방송 촬영하는 분들도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호주에서 만든 마이크고요 저는 40만원 넘는가격에 구매했는데 지금은 30만원 중반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이로드인 무선 마이크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수신기인데요 케이블 보이시죠? 마이크 단자에요 핸드폰 C타입 단자에 바로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려면 요 C타입 어댑터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것도 첫 번째 구매한 거는 줄이 안 맞아가지고 호환이 안됐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핸드폰에 꼽아볼까요? 꼽았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정리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나? <웃음> 좀 웃기죠? 이 부분이 불편해요. 그래도 음질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파인 무선 마이크입니다. 알리에서 4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고요. 평점은 4.9점. 판매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신기가 굉장히 조그맣죠? 바로 C타입이고요. 핸드폰에 꽂기만 하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케이블이 덜렁거리지 않죠? 아까랑은 달라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마이크의 음질이죠. 음질이 나쁘면 아무리 편해도 안 좋아요. 이렇게 작은 수신기와 마이크가 제대로 된 녹음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일한 환경에서 로데와 피파인 두 마이크로 사람의 음성을 녹음한 후 어떤 파일이 듣기 좋은지 6명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실래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40만원짜리 호주산 로데 마이크와 4만원짜리 중국산 피판마이크 대결 믿기 힘들지만 3대3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로데 선택한 직원들은 자기 기가 고품질이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파일 중에 어떤 게더 듣기 좋았나요?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 당연히 러드마이크 쪽이 소리가 훨씬 좋겠지만 적어도 피파인 무선 마이크는 유튜브 촬영용으로 쓸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로데와 피판 두대 마이크로 번갈아 녹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소리를 고를 수 있나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로데 마이크로 녹음한 장면을 고를 거예요 그래도 몇 분은 피판 마이크를 고르지 않을까요? 4만원짜리 무선 마이크 이 정도면 가성비 최강이 아닌가요? 오늘 소개할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 촬영용 삼각대인데요. 이 제품은 유튜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삼각대고요. 알리에서 7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가격이고요. 다른 분들이 써보고 좋다고 해서 저희도 써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둥근 관절이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이걸 조금만 빡빡하게 조이면 움직이기가 힘들고요. 느슨하게 풀면 촬영 중에 갑자기 쇠깨닥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리도 보면 자유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바위 지대라면 이런 다리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뭐 늘린다든가 그렇지만 우리는 주로 평평한 바닥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아, 오히려 수평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사용자 평이 좋고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삼각대를 구매했습니다 바로 이제품이고요 알리에서 5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전문가용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막상 써보면 좌우 회전도 편하고요 상하 조절도 편합니다 물론 이 제품 다리가 좀 약해서 무거운 카메라를 올리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스마트폰 촬영 삼각대로는 제가 써본 삼각대 중에서 가장 좋고 편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긴 스마트폰 홀더를 스마트폰 케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행이 지났나 네이버 쇼핑 뒤져봐도요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적고 판매량도 많지 않습니다 난 진짜 좋은데 너무 비싸서 그럴까요? 어쨌든 제가 써보고 좋았으니까 요 스마트폰 케이지도 추가 상품으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좋은 홀더를 발견하면 그때도 추가를 해 볼게요 오늘은 저희 상점에서 안 팔릴 것0번한 스마트폰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발견한 가성비 아이템인데 그래서 알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